고추농사 뭐3 0년 넘었죠. 아 오래하셨네. 예. 고추꽃이 네. 예, 통상 다섯 개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여섯 개잖습니까? 아, 잠깐만요. 이 여섯 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3월 말쯤에 했던 분들하고 내가 4월9일이니까한1 0일1오일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분들을 따라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이걸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앞으로 제가 마을 이장입니다. 아, 그래서 뭐 연말 총회라든지 이런 때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선전 효과를 좀 해서 나만 나만 알고 갈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전남 신안에 한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밭은 남들보다 한달 늦게 심은 고추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남들을 다 따라 업고 고추 상태도 아주 좋게 변해 있는 그런 고추밭입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고추 상태가 좋은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농사 뭐 30년 넘었죠. 아, 오래 하셨네. 예. 그때 당시에는 노지 고추를 하다, 이제 뭐한 20년 전서부터는 터널 고추를 하고 있죠. 아, 지금 이게 터널 고추입니 네, 지금 터널 고추입니다. 굉장히 커요. 고추, 대가종이 대가종. 대가종? 예, 대가종입니다. 대가정. 네, 사실은 요걸 수확해야 돼. 이거요. 예, 거는수학이아고 전자... 우리... 있는 익고 있는 단계고. 이거는 네. 예, 지금 이, 익어서 수확을 당기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 예, 지금 수확을 당기고. 이거는 음. 앞으로 어, 한 4, 5일 음. 한 일주일 남짓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익어버립니다. 네. 지금 이거는 수확하면은 안 됩니다. 아. 고추꽃이 네. 예, 통상 다섯 개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여섯 개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 이 여섯 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 때로는 또 일곱 개도 있어요. 어. 우리 사장님 보셨죠? 일곱 개. 이 입이 일곱 개도 있습니다. 이 일곱 어. 개 일곱 개 입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고 하는 거는 고추가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끝까지 고추가 열리고. 어, 아니 여기 또또열렸 여기서 또 가지가 <웃음> 또 나오잖아. 여기서 가지 가 나오고 계속 가지가 나와서. 그러죠. 너무 많이 매주면은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웃음> 많이 매리 많이 맺게 되면은 다 자신들이 떨쳐버립니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보내버리는 게. 이제, 물론, 절간을 줄이는 뭐 약재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 그거는 다 사실 농가에서 몰라. 음, 이 약을 치니까 이 절간이 짧아졌다. 뭐, 이렇게 확실하게, 또 무슨 양인지도 모를 뿐더러, 나부터는 지금 모르고 있지. 부스트킹은 언제 쓰셨어요? 그건 이제, 연면 시표했어요 그건 이제, 최, 최종적으로. 부스트킹이 하는 역할이 인삼과다리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그 부스팅을 하게 되면 은 절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과가 많이 달렸 과에 필요한 양분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이 개화를 촉진시켜니다 어떻게 보면 개화가 촉진되어야지 수정이 되고 과를 많이 달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타깃을 생각하셔가지고 두번 정도 연면사진 하셨습니다 아, 이거, 네. 이거 정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정식은 4월 9일 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월 6일 날 정식을 해가지고, 그, 서리 피해를, 된 서리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 25일 날 정식을 했어도, 어, 된 서리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밤의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고추 생육이, 초창기에는 썩 좋지를 않았었습니다. 고추가 당초에는, 우리 밑걸음, 네. 포장을 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생석회를 비롯해서 질초비로, 뭐, 여러 가지 테이비라든지 유기질비로, 이런 것들 엄청 넣죠. 그, 그런 그 넣지 않으면은 이중작황이올라오지 않으니까. 미끄름이잘 돼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추비. 추비를, 다른 분들은 이제, 그, 고리다 뿌린다든지,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물비료를 하죠. 물비료. 비료를 녹여서. 노계에서 관주를 하는 겁니다 농산 t v 구독자 여러분 저는 FMC 코리아의 이동복입니다 저희 농산 t v 에서 농업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보고 계시죠 저희 FMC 코리아에서 이팜TV를 개구를 했습니다 어 유튜브 검색창에서 이팜TV를 검색을 하시면 은 저희 채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은 아주 알찬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닐 포장하기에는 아트플랜 입제를 뿌려서 했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고 정식을 한 후에 한1 5월 정도 지나서 정식을 제가 4월 19일 날 했는데요. 25일 경, 23일, 25일 경에 구도와 루렌스를 혼용해서 주간주 했습니다, 주간주. 주간주 라는 거는, 에, 고추 주마다, 아. 고추 주마다 이렇게 간주를 해줬는데. 근데 예, 아쿠도 루엔스 했더니 뿌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좀더 좋아졌지, 진짜로. 음. 이거는, 어, 통상 우리가 내가, 내가 고추농사 30년 넘게 하면서도 그렇게 주간주를 해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농약사 배석이 사장님하고 얘기돼서루렌스하고 아쿠도. 오를 이제 한번 해보는 게안 낫겠느냐? 금년 같은 경우는 야간 날씨, 야간 기온이 너무나 차다. 음. 그러다 보니까 뿌리 생육이 안 좋은 것 같다.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해봤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이튿날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한 일주일 음. 열흘 지나면서부터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3월 말쯤에 했던 분들하고 내가 4월 9일이니까 한 10일, 15일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분들을 따라왔습니다. 아...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이걸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은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안타까우니까, 이제, 우리 배사장 찾아서 진짜, 몇 차례 얘기를 했더니, 얘가 친구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라고 이제 주관주를 했더니, 역시 그, 좀 효과가 있었다. 뿌리가 안 내리고, 땅하고,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생기안 좋잖아요. 뿌리가 제대로 착근이 안된 상태에서 끌고 가다 보면 수세가 안 좋은데 그아쿠도 루엔스 침으로 인해서 뿌리 퇴양리 뿌리가 잘 활착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양분 잘 쓰이게 서 양분을 잘 빨아 먹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좋아진 거죠. 그게, 눈, 그게 눈으로 확인하신 거죠? 눈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버려요 지금은 이제 성장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보이질 지 않지만은. 차근차근 이제 그 정식을 함으로 한 후에 루엔스를 친 후에 이렇게 성장 과정을 쭉 이렇게 명상으로 남겼다 하면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으나 거기에 지금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 진짜 좋, 좋았었어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쓰시겠네 내년 그렇죠 내년에도 써야 되죠 이 힘들더라도 쓰고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건강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15일 먼저 했던 식구들을 따라와 버린 거예요 이게. 또 루엔스를 몇번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예, 한 번은 주관주를 했고요. 또한 번은 연면시비를 했습니다. 그 이제 주관주에가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 이제 그게 약효라 할까요? 그 효과가 확실히 보였고 이제 그 성장한 후에 이제 더 이렇게 강해지라고 해서 이 2차로 연면시비했던 거예요. 연면시비 하실 때좀 후북하게 하셔 가지고 네, 후까지 뿌리까지 들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네. 원래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관주나 주관주를 권장하시는데 이 많은 2,000평에 기관적으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주시더라도 행복하게 건드렸던 부분들이 좀 맞아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량은 어떻게 쓰줘야 돼요? 물량은 이제 용약하는 통이 있어요 네. 통, 천짜리 통에다가 거기다 이제 섞어서 하죠, 투렛스하고 1,000리터에 아쿠도우면스 네. 얼마나 돼요한한병씩넣어요 아쿠도 앞... 100짜리는 2병을 넣었고요 응. 그 다음에 루엔스 2리터짜리 한병 넣습니다. 2, 아, 2리터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1리터에다가 네. 건조해주세요. 그렇죠. 네. 고추 정식하시기 전에 저희 FMC 제품 중에 아트플랜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트플랜 제품을 이제 입재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이 정식하기 전에 토양 혼화 처리로 하시게 되면은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제제가두 가지, 살균제 음. 쪽으로 있어서 그 부분 그 부분들을 올해 실효 사업을 처음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우리 이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양해해 주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걸렸더니 아쿠로이언스하고입재가 뭐였어요 아토플랜 그거는 이제 같이 병행이 오, 오다 보니까 성장이 훨씬 더 좋았다고 봐야죠 아토플랜 입재가 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아토플랜 입재 같은 경우는요 정식 초기에 흐드름이나 탄저병 예방적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저희가 컨셉을 잡고 가고 있는 제품인데 다른 포장의 그 아쿠도 루렌스를 주간주를 동시에 다해서 이제평을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도 어 아마 이제 탄저병 예방 예방이라든지 또 칼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쿠도 루렌스를 모르는 농가들이 주위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모르죠. 대부분이 모르고 이제 에, 금년에 저 같은 경우만 저 같은 경우만 이제 시범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 앞으로 제가 마을 이장입니다. 그래서 뭐 연말 총회라든지 이런 때 이제 기회가 되면은 좀 선전 효과를 좀 해서 나만 나만 알고 갈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잖아요.